자,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웃음> 절대 보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하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우리 친구가 가져갑니다. 아. I'm o n k c 이 r i c o ti r o l 정시 청소년재단 대표님 기기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좀, 음,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체험도 하시고 부스도 많이 운영하시고 경험해보시고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어, 크게 대대려 생각이 들고 데이까지이 오늘의 행사가 밑그림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려고 왔어요 네. 안양시에서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축제에서는 한분한 한 분이 다 주인공이시고요 예, 네. 한분한 분이 다 꿈과 희망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안양시에서 또 안양시의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마음껏 끼를 발산하시고 네 여러분들의 모든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즐거운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웃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음. 바지막순수들을쏟아퍼니 쏟은 관리,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Yeah, It doesn't matter what y o u baby h i t t e r love 오늘 수고하신 우리 고예팀과 우리 스팀 여러분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